이거 어, 시작하고 한 10초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언제 멈출지 몰라가지고 노파하는게 아, 멈춰가지고 게임 <웃음> 아 이거 게임 하나가 멈지안 되니까 아 괜찮은 것 같네요 해야될것 같아요 폭탄 먼저 상상을 초월할 정도를 좀 많이 받주세요 네. 끈. 개 많이 뽑았는데 이거. 많이 꿀게요. 아 잘하셨네. 너무 많이 꿀지마. 아무튼 어차피 낮이어서 오케이. 들어와줘 응. 일단은 캐줘 어. 어, 좋아요. 우리 없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손로면 저기 돌까지 버텨 폭탄 들어오도 돼요. 어. 아. 아, 나왜빠지 보는 게 맞나? 맨 앞에다가 폭탄 나무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아이고, 나 죽었다. <웃음> 네, 손목도 해주세요. 무슨 거예요? 무슨 <웃음> <오신> 거예요? <웃음> 아 저렇게 뺀다고? 어 <웃음> 여기 더비 안에 꽉차 있어야 돼요. 다음 역 가기 전에. 힌트, 힌트. 저선도 여기서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못 들어요 저거 앞으로. 지나가 더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아, 매맵비좀더 아, 뚫어도. 아, 잘하시네. 그런 게서있시 어왜 폭탄에 돌이 안들어가있어안넣 네, 폭탄 여기 한번 쓰면 되죠 폭탄 바로 아 폭탄 또못 나왔어 아 너무 좋았아 이게 좋은다고? 프로 빼주세요 맨날 마지막에 죽는 거 같은데.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폭탄. 네, 보내주세요. 어. 폭탄을 돌 넣어주세요. 요 나 지나갈게 나무가 없어서 안 꿀게요. 나가무요 <웃음> 아니거든요. 이거 몰라요. 아이고, 이거 나무. <웃음> 왜? 왜, 왜? 나무 잘못도 없어. 아네네네네い아 이모리 밑에 다리 만들어야 되지. 응지 아이고 꼬아야 될것 같은데? 아 홀리셋 아니야 들었어 최대한 열심히 꽉았다난 짜렀어 짜렀어 돌도 없는데? 뒤에 돌이 잔뜩 있기는 했는데 못 썼어 아, 나 끝까지는 아니네. 음, 너무 많이 껐다, 나. 너무 음. 갈까요좀 아쉽기는 한데. 저 앞에도 너무 많이 꺼면... 20. 이렇게 한번쓸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넘어갈까요, 저희? 뭐한번 더... 가능하다면 가능해. 이게 지금 여기에 꽉차 있고 선로도한3 스택 나눠 있어가지고 아마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긴 위험하긴 하지만 그리고 나지기도 하고 어? 네? 라디오 안테나 가만히 있는 거 보여요? <웃음> <웃음> 가나 가나 별내야, 별내야, 별내야. 우리 우리 가나 우리 가나 우리 이새끼 <웃음> 뭐밀었 아니 뭔데 <웃음> 이렇게 지내게? <시작해. 웃음> 아왜나미치는데아 <웃음> 저기 아뭐 뭐해 뭐해 아아어 <웃음> 돌아간다 돌아간다 여기 돌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만다. 오케이. 저기 되게... 이새 위에 뚝까? 여기다 뚝까? 나 패턴 판다. 나 안에 들어가도 먹무 너무. 저 안에 들어가서 넣을라 그랬죠. 뒤게 돌도 있었기도 했고, 아무가더 많아가지고 충분이 아, 괜찮은 판단이었고. 오케이, 어, 얼마나 빠야 돼? 우리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어 건너가야 한다고? <웃음> 그러네? 오 안되겠다 래무도나무 노나무, 노나무. 아 나무 앞에있어 나무다리 놔야 될것같군요뒤에는 나무 없어. 우름많아. 아, 아 이거 애매한데. 아한번 볼까요? 한번랩파 이거 무조건 넘어가는데. 이거 무조건 넘어가는. 네? 아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거 음. 준비 안 <웃음> 준비해, 준비해 기다려게고언니기타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맞아>. <웃음> <불기탄. 웃음> 으아, 으아, 래아으 바로 아, 바로 줄게. 아 야 조심해! 내가 줄게 한 보면 가는 거. 이것도 나왔네